서브 원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m a k e d i r e 약자인 mkdir, 그리고 sub를 하면 됩니다 l s 로 확인해 보면 잘 만들어졌죠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c h a i n d d i r e c t o r 약자인 cd, sub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ub1 아래에 다시 Sub2 디렉토리를 한방에 만들고 싶다면 mkdir-p, sub1, -p sub2를 실행하면 됩니다 윈도우 CMD에서는 MKDIR, 파워 l 에서는 New-Item으로 똑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.